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똥통 컴퓨터를 최신형 NVMe가 돌아가는 컴퓨터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삼성 950프로를 사서 장착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농담이고요 이번 컨텐츠는 구형 컴퓨터로 NVMe SSD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형 컴퓨터의 기준이 뭐냐면 당연히 그건 바로 당신이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다 뭐이 컨텐츠를 어떻게 찾아보신 분들은 보나마나 저희 열렬한 팬일 리는 없고 어 여러분의 그 똥통 컴퓨터로 어떻게든 이거 아껴갖고 그냥 끝, 끝, 끝에 끝까지 한번 살려볼까 어 발악을 하고 계시는 분일 텐데 제가 친절하게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어딱 10년 된 컴퓨터로 지금 그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 Q9650이라고 들어봤어요 어? 요크필드 어 이게 그 10년 전이 뭐야 이 출시가 2008년이네 <웃음> 제 컴퓨터가 바로 이겁니다 <웃음> 제 이거 아직도 현역이에요 u f f 어 여기 딱 뜨네 어, 이걸 어. 기반으로 한 컴퓨터를 대상이에요 근데, 물론, 아까 말한 이, 제, 그, 똥통 컴퓨터, Q9650, 이거, 그때, 나름대로, 급 끝판왕이라서, 지금도 비싸. 어. 근데, 물론, 안, 사, 안 사겠지만, 어. 요걸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또, 다음 컨텐츠라고, 지금 일단, 요게 되는 요 컴퓨터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나 같은, 이제, 그, 발악을 하는 그 유저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구형 NVMe로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쭉 떠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뜬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구형이면 그쵸 구형 메인보드가 리고 구형 컴퓨터 되고 그래서 구형 컴퓨터 엥? 컴퓨터에도 이렇게 떠요 <웃음> 어. 그래도 이분이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오는 분이야 9만회 넘게 찍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분을 좀 저격하려고 합니다 어 SSD를 <웃음> 오... 다예요 포장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포장이 단출 아니면 삼성 pm981 같은 경우에는 통대문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oem으로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형태의 제품이냐면 그 이분이 리뷰하는 pm981 기준 이게 256기가짜리도 4만원이 안 돼요 어, 내가 알아본 최저가로는 뭐 이걸 구매하는 방법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기로 하고 한번 이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예미 SSD를 쓸수 있습니다. 일단 리뷰부터 보시죠. 소비자에서 받는 공식 AS는 불가능하고 보통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 대량 구매한 데서 보통 AS를 해줘요. 1 년에서 3년 정도.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PCI 익스프레스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단자가 있어야 되고 16밴드속이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는 UEFI를 지원해야 됩니다 해외의 어, 능력자분이 NVMe 그 드라이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펌웨어 메인보드 펌웨어 안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UEFI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바이오스 들어가면 그냥 글자만 쭉쭉 떠 있는 거랑 이제 뭔가 그래프 막 나오고 어, 마우스로 선택할 기술, 수 있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이, 이,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UEFI고 글로만 뜨는 메이정이 거, 메이정이 거. 메이정이 파란색 네.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막 글만 뜨는 거는 바이오스입니다. UEFI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쓰려면 UEFI UEFI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해 합니다. 거예요. 하지만 그 UEFI를 같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곧볼게요 그... 아무튼 어... 컴퓨터에 어... SSD를 어, 제... 장착해야 되니까 어댑터에다가 먼저 NVMe SSD를 장착해 볼게요. 네, 바로 지금 뜯어봅시다. 사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얘는 이렇게 그럼 보지 마. 비스듬히 넣어줍시다.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떴을 때 여기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이제 나사로 여기를 조립하면 끝입니다 파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구글에다가 자기 메인보드 모델명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서 그걸 검색하시면 자기 메인보드 홈페이지가 뜰 건데 드라이버 업데이트 자,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다운로드 메인보드 펌웨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메인 그렇게 메인보드 펌웨어 파일을 퍼메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두 가지 파일이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필요한 파일은 UEFI 툴과 NVM e 익스프레스 드라이버 자 여기서 이게 바로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 드라이버 파일이에요 어, 요거 다운받고 요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당신의 그똥통 컴퓨터를 최신형 NVME SSD를 꽂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드라이버 파일이에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요거는 그 드라이버 파일을 바이오스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바이오스 파일이고 그리고 요거는 바이오스 안에다 넣을 nvm e 드라이브 파일이고 요건 그걸 집어넣어 주는 그 보조 툴이에요 준비가 다 됐으면 우선 UEFI 툴을 실행시켜주세요 툴이, 그 다음에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오픈 이미지 파일 영어로 된거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NVMe 폴더 아까 다운받으신 메인보드 폼웨어 파일 있죠 그걸 열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쌀라쌀라 영어가 막뜰 텐데 당황하지 말고 아까 클릭했던 파일을 클릭해서 s 치 눌러 주시고 s 치 창이 떴으면 거기서 텍스트를 눌러 주세요 텍스트에해당하는 DxE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OK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파일 확장자가 DX인 여러 파일들이 뜰 건데, 거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검색 결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에 010-216CD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클릭하고.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이 010-22 뭐 이거 뭐야, 이거 전화번호도 아니네. <웃음> 전화번호? 아, 어, 이, 이런 항목이 없어요. 없어. 어. 뭐, 지가 산아수스그 메인보드에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음. 짜잔, 그 사람이 아까 했던 과정을 제가 한번 되풀이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보드, 근데 어, 어, 요거 아니고, 요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에서 이게 그 바이오스 그 순정 파일이에요. 그래서 쫙 하면 이게 떠요. 이때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될게 있어요. 그 검색어가 뭐 어.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여기서 DX이라고 그랬죠? 이게 텍스트 여기로 해야 돼요. 텍스트. 뭐 처음 나온 요걸로 하면 안 돼. 헥사 요거 하면 안 돼. 텍스트. 그렇게 해서 DX1을 검색을 들어가겠다. 이 사람 말들이 맨 끝에 있는 거 했어. 근데 봐봐, 010 없어. 010 어떻게 해야 되010 없어. 그래서 이분이 아까 요거 검색할 때 이게 대문자였어. 그래서 내가 소문자로 그냥 귀찮다 이렇게 응? 검색해서 에러가 났나 해서, 대문자로 바꿔서 했습니다 X는 소문자였어 그리고 E가 다시 또 대문자였거든 그래서 딱 했는데 뭐야 똑같아010 없어 010 010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 냈습니다 보시죠 DX2 말고 CMN 아 몰라 그리고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자, 아이, IS 프로그램 새로 끼워 이거 검색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졌어. 자, 응. 아 파일 블럭이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야. 어. 모든 파일로 해, 해야 떠요. 당신이 받은 그 최신 드라이버라는 그 바이오스 하는 게. 그래서 딱래서요 상태에서 뭐. 서치해도 컨트롤 F 하면 또 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줘요. 그럼 심플하게 하나 뜹니다. 그리고 이때 맨 끝까지 쭉 내리는 거야. 그리고 볼륨 풀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리고 거그 그 바로 위에 있는 딱 이게 DSE 드라이버가 딱 뜨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우클릭이 왜안 되냐 하고 인서트 애프터. 음, 요거 보이죠 어, 딱 하고 음, 다시 어딱 뜨네 요거 nvm 드라이버 된거 얘를 이렇게 껴 넣어 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고만 있었다면 거의 끝난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오늘 다시 저장만 하면 돼요 저장을 하는데 아 기존에 있는 그 드라이버랑 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름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 오픈 스트럭이 한번 봐요. 어, 보면 되고 어, 봐서 나쁠 건 없어요. 어, 하고 이제 새로 저장된 거를 이제 여러분의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싹 집어넣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그건 요 사람이 잘설명했을까 보도록 해요. 파일을 다시 열어봐도 뭐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화면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ASUS 메인보드는 USB에다가 파일을 담아서 UEFI 화면상에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USB에 담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시키면 끝입니다. 리뷰를 해 드릴게요 어. 보세요 자, 서치해서 이렇게 싹 해서 뜨잖아요? 클릭을 해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끌어 그리고 볼륨풀이 이걸 찾아야 돼요 볼륨풀이 근데 여기 새로만 보면은 이볼륨풀이 바로 위에 있는 DXE 드라이버 응. 요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우클릭 해갖고 인서트 애프터에서 아까 했던 요 m v m 요 드라이버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면 아까 다른 게 저는 어 날카로운 분들 지명했지만 어 아까는 이 당신 거는 1, 2, 1, 6으로 됐는데 갑자기 5B 아예 이게 제가 새로 만든, 그 업데이트된, 요, n v m e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그 바이오스 파일이에요. 그 과정 했기 때문에 o b 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n v m e 드라이버를 집어넣지 않은 순정 그 바이오스 파일에는 요게 없고, 요게 요 볼륨 프리스페이스 맨 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010이니 내가, 내가 보여준 1216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야, 요거. 요거를 딱 클릭한 다음에, 맨 끝으로 한 다음에, 요 볼륨 프리 요걸 찾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DXE 드라이버를 찾아서, 딱 인서트를 해주는, 인서트, 그또 앱, 애프, 인투비포어, 애프터인데, 이 애프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거 또 집어넣으면 내꺼 에러가 되니까, 여기서까지 하고. <웃음> <목소리>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바이오스 어떻게 트고자박하는 것만 나오는데 아니 이왕 하려면 바이오스 어떻게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잘 됐다고 자박만 하면 뭐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그 여러가지 방법이 나타났는데 아까 만들었죠 요거 어. 요 바이오스 파일을 USB에다 해요 어, 무슨 하드디스크 했는데 누가 하드디스크를또 이거 하려고 플로피도 있어 세상에 <웃음> 플로피가 있어 어. u s b 에다 그냥 아까 만든 그 파일을 넣으면 돼요 그 바이오스 새로 만든 거 어디 갔냐 이거 이거 어? 어.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어, 요거 새로 만든 거 요거 어. 요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 이렇게 USB에다 저장을 하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해요. 그거는, 딱, 여기, 포스트, 이건, 구글로 번역했나봐, 그래서 아니 하여간, 그, 부팅하면 딱, 첫척 하면 뜨잖아요? 거기다 f 1를연나게 누르고, 연나게 응? 그럼 바이오스 활정하면 딱, 이렇게 이쁘게 떠요. 어. 그리고서, 어 이거는 제가 있는, 에지락 기준을 하면, 어, 하는 거예요. 각각, 이 바이오스마다 틀려. 어, 메인보드마다. 어. 근데 하여간,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이 바이스 화면에서 바이스 오 업데이트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이 USB 그 파일을 선택해서 딱 엔터 하면은 알아서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어 어? 나는 그래픽 카드 장착하는 그 슬롯이 한 개밖에 없는데 상관 없어요. 여러분의. <놀람> 때문에 어차피 그래픽카드를 PCI 내장 그래픽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면은 어차피 그게 비어 있잖아. 거기다 그냥 꽂으면 돼. 꼭 그게 그래픽카드 꽂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 거는 좀 좋은 거라서 그 PCI 슬롯이 여러 개 있나봐.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꽂고도 또 여유에서 또 꽂을 자리가 있는 거야. 또 꽂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똥컴은 그래픽카드를 꽂으면 일단 윈도우를 먼저 깔아줄게요 윈도우를 깔면서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테스트할 건데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구형 메인보드는 NVMe를 인식을 못해요 개조를 하기 전까지는 개조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NVMe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76.9GB에 있는 건 지금 삼성 PM981이고 이걸 포맷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바이오스를 개조해서 구형 UEFI 메인보드에 NVMe SSD를 장착해서 하드카로 인식시켜서 예. 윈도우까지 까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 이게 왜 좋으냐 하면은 이렇게 최적... 이거 최적가 17,200원 밖에 안해요 128기가 기준으로 근데 뭐 물론 요즘 기준에 뭐1태가 아니면 취급을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OS만 돌리는 거에는 128GB면 떡을 쳐요 아이 아, 죄송합니다 충분하니까 어. 이걸로 쓰고 이걸로 에어스, 뭐 OS 깔고 뭐 나머지 저장장치로는 하드렛 깔든가 아니면 뭐 싼, 시중에 뭐싸 것도 많잖아요 SSD도 요즘 가격 이 떨어져서 그걸로 뭐고용량을 달면 되죠 어. 그렇게 하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어그어 그, 어, 제가 살 때만 해도 이게 도시 밖 이게 웨스턴웬디거였거든요웨스턴디지털 근데 이게 재고 떨어졌나봐 아 라이트온 라이트온으로 바뀌었네 근데 뭐 라이트온도 나름 유명한데 가기 착하니까 참고로 이제 그러면 그 아까 삼성 PM981 한번 최적화 얼마인지 보여줄게요 자 하니까 p m 9 8 1이 삼만 이게 256기가 짜리거든요 256기가 짜리 아이게 30만 이거 아니고 이걸로 들어가 보자 아 여기 더 좋은 거 있네 근데 하이닉스랑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 보다 아 품절이고 뭐 하이닉스도 괜찮아요 256기가 MVM가 어? 33,000원이네 아까 내가 4만원 안된다 그랬죠? 이렇게 있고 그럼 위에 거 요거 봅시다 11번인가? 뭐 어, 봐야 35,000원이잖아 얘 떡을 칩니... 다아 근데 이게 나쁜 뜻인가? 아, 나 아, 잘 모르겠을 때 하도 잘 써갖고 근데 저 그런 거안 다녀요 뭐 저는 아직 영향력 없는 뭐 병아리 유튜버라서 뭐 뒷, 뒷광고를 절대 나한테 탁 보내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은 정보를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하고 어, 아직 NVMe SSD를 안 써본 분들은 이걸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장착을 해서 앞으로 10년 쓴거 20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이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